롤로의 외형적 특징은 파리기인 인간형 개체로 주요 감각기관인 눈, 호 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뼈, 근육, 장기 역시 없는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색을 띠는 피부는 액체도 고체도 아닌 마치 슬라임과 같은 유동성을 보이며 천천히 흘러내리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는 몸을 녹이고 변형시켜 인덩이 같은 함정을 만드는데 특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보통 유순하고 식의 겁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적대적인 상태가 된다면 몸을 웅덩이처럼 만들어 가까이 오는 방랑자들을 긴팔을 사용해 산채로 잡아먹게 됩니다. 먹이 사냥에 성공한 덜러는 며칠 동안은 다시 온순해지지만 먹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냥을 시작할 것입니다. 덜러에 대한 최초 보고는 위지의 레벨을 탐사했던 두명의 방랑자들이 어두운 웅덩이를 찾아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방랑자 중한 사람이 웅덩이를 밟고 빨려들어갔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인간형 형태를 가진 털러가웅덩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자 혼비 백산하며 도망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몸에서 물을 찾기 위해 웅덩이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